일본에는 팔지 않습니다. <웃음> 왜왜안 팔까요? 그들의, 그들의 건강이 <웃음> 좋아지거나 수명이 <웃음>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들의 건강 그들이 알아서 하는 음. 걸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다기만 있겠습니다. 네. 아 그분은 네 시진핑. 음. 아이 굉장히 지금 인구가 중국 인구가 10. 16억인가요? 17억인가요? 하여튼, <웃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이끌고 있는 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데요. 대부분의 사진들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제가 찾은 것 중에 이 치아가 보이는 사진, 좀 음, 다물게 음, 음, 음, 음.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앞니가 좀 겹쳐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 틀어져 있어요. 어디 볼까요? 어. 아, 그렇네요. 네. 음. 그래서 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강이 조금 치아가 틀어져 있다는 거는 구강이 아, 원래에 아. 비해서 좀 좁을 가능성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분은 네. 항상 이렇게 고개가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인 듯한 걸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얼굴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머리와 이 어깨와 이게 똑바로 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항상 이게 이렇게 이 사진에 5분, 항상 5분 목이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5분 전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럼 저 안쪽에 치아가 하나가 빠져 있거나 음. 뭔가 척추가 휘어있거나 골 음. 반죽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음. 좋다는 건다 하는데도 이 부강 쪽에는 의외로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치를 못하는 경우는 참 많이 떠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또 그럴 수 있죠 마땅하지 네. 않은 네. 어. 어쨌건 뭐 아베 비용은 훨씬 낫지만 음.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음. 수면에 음.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워낙 좋은 걸 많이 드시는 음. 뭐. 건강관리는 알아서 잘하시겠죠 음. 음. 근데, 많이 뭐,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렇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입 벌리고 있는 게 없어하고 참, 입 많이 참 궁금하긴 하네요. 예, 혀가 네. 좀 크지 않을까. 클것 같아. 어, 예. 그런 이, 입이 지금 입은 좀큰 편인가요? 예, 예, 예, 예. 얼굴에 비해서, 음, 어, 그래 보이긴 하는데, 음, 뭐, 아비에 비해니까 음. 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아베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어, 보여줘. 아베랑 <웃음> 비교해보면. 아 야, 입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 네. 그냥 봐도. 네. 아베, 아베 정도로 생기면 상당히 심각하다. 음. 아,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아베처럼 내 입이 좀 못생겼는데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오시기 바랍니다. 음. 주면을 분석해야 됩니다. 음. 네. 음. 네, 시진핑.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눌라눌라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1 0222 감사합니다.